만족못해요 인간은 어차피 어차피 만족못해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 그걸 먼저 깨우친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탈해야지 어차피 만족못할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팍 어? 속세에서 막이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막 사냐 이거야 그게 부처님의 생각이잖아요 어차피 만족못한다니까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뭐, 뭐 4,50억 한다는데 그거 사면 행복할 거같냐 절대 행복하지 않아 절대 행복하지 않아.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. 언제 행복하게? 집 보러 갈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. 집 쇼핑하러 갈 때. 어, 어, 이게 한강뷰. 어후 한강뷰. 앞에는 한강공원이 있고. 어후. 매일 조깅해야지. 막 이러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해. 집 보러 갈 때. 집 아직 사기 전에. 두 번째는 집 사인할 때. 잠금. 두번 행복합니다. 세 번째부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. 왜? 적응이 벌써 돼버렸거든왜 첫날 집 보러 갈 때가 제일 행복하냐면 그 집을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. 근데 세 번째부터는 봤던 거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.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좋다 아닙니다. 뭐든지 그렇다니까 뭐든지. 자동차도 마찬가지고. 남학생들 자동차에 로망 있는 사람 많을 때 나도 맨날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나이보다 한살 많을 때 대학교 일하때 아니, 금방 부자가 될수 있을 느낌인 거야. 왜? 과일를 4개씩이나 하니까. 어 맨날 테, 택시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, 어? 생일 때막 아주 큰 클럽을 하나 내가 통째로 빌리고 막 이랬다니까?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지. 계속 과외비를 막 갖다 주고 막 나는 돈을 버는데 막 사람들이 막, 어? 선생님, 선생님 그러면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. 군대 가시면 안 돼요.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니까? 진짜 그랬어요. 살아있는 걸막 느끼고, 과외할 때마다. 너무 좋아라 해주니까. 그렇잖아.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하나 했으면, 그 다음 세상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, 그래서 그래요. 행복하지가 않아. 대통령 당선자도 그러던데, 어제인가, 뭐, 그저께. 당선된 날이 제일 기쁘고, 그 다음날부터 너무 우울하다 그러잖아.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울할 거예요, 아마. 사람이 올라갈 게 보여야지 뭐가. 더 위가 없어. 그찮잖아 얼마나 우울하겠니? 우울하다고. 어? 임영웅 얼마나 우울하겠니? 어? 차트에 다 자기 이름으로 덮여있잖아. BTS 우울하다니까. 아무리 더 잘해도 더큰 찬사를 얻기 힘들어. 왜? 이미 1위니까. 그래서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 안 좋아요. 빨리 성공한 사람 그다지 좋지가 않아. 그래서 재벌의 그 아들들 막 이렇게 막좀안 좋게 빠지는 경우가 많죠. 이미 다 하셨는데. 성취감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? 진짜 그래.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잖아요, 보통 다. 어? 영화에 나오잖아. 어,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. 그러니까 막, 막, 뭐, 거기 뭐, 어, 어떤 영화지? 유한 씨가 연기했던 거. 막 이렇게 막, 막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, 사람들한테. 재미가 없거든 <웃음> 어? 재미가 없어서 욕심이 그렇게 많아 적분 말씀 됐지 막 미문도 하고 싶 어?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대 서울대학교 딱 입학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아니더라도 대학교에 딱 입학하잖아 그 다음부터 딱 입학하는 순간 좋고 그 다음부터 위가 보여요 위가 그래서 계속 인간이라는 게불행속에서 사는 거야 빨리 깨달아 뭐 하고 싶어? 적분. 적분해.